안녕하십니까 김스 i t 입니다 오늘은 모스2016 엑셀 익스 r 트 시험 문제 중에 수식 분석에 관련돼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분석에 관련된 출제 포인트는 수식을 추적한다. 그리고 특정 셀이나 범위를 조사식에 추가하는 문제가 모스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식 분석에 관련된 키워드는 셀을 추적하는 것 조사식을 추가하는 것 또는 직접 또는 간접이라고 하는 셀을 추적해서 수식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키워드가 문장 속에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식 분석은 워크시트의 수식이나 특정 셀에서 참조되는 셀, 참조하는 셀을 추적하여 셀과 수식 간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참조되는 셀과 참조하는 셀을 추적한다는 라 말은 우리 수식 탭에 가시게 되면 수식 탭에 수식 분석 그룹이 있고요. 수식 분석 그룹에 참조되는 셀을 추적해라. 참조하는 셀을 추적해라. 자 두가지 메뉴 보이시죠 자 그리고 특정 셀이나 범위를 조사식에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식 탭의 수식 분석 그룹에 조사 식창 메뉴에 의해서 명령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예제 문제 세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단에 자, 워크시트가 1학기 성적과 2학기 성적이 있죠 예제 1번과 2번은 1학기 성적에 관련된 1학기 성적 워크시트에서 문제를 풀어 볼 수가 있고 예제 3번은 2학기 성적에서 문제를 풀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학기 성적 워크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1학기 성적 워크시트입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학기 성적 워크시트 시열 5행셀에 어디인가요? C열 5행 셀은 김민찬 학생의 데이터 활용 점수입니다. 90점 되어 있죠. 자, 이 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모든 셀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 이해되셨나요? C열 5행 셀에 이 셀을 이 셀을 참조해서 이 셀의 값을 참조해서 수식을 계산했다고 라 하면 그 셀을 모두 추적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수식 탭에 수식 분석 그룹에 참조되는 셀과 참조하는 셀이 있죠? 자, 문제 속에 참조하는 모든 셀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뉴에는 참조되는과 참조하는 셀 추적 두 가지 중에 참조하는 셀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먼저 시열 5행 셀을 선택하시고 나서 수식 탭, 수식 분석, 참조하는 셀을 추적합니다.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김민찬의 데이터 활용 점수 90점의 점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 활용의 총점을 계산한 겁니다. 자, 한번더 클릭해보면 한번더 클릭해보면 김민찬의 데이터 활용 90점 점수를 이용해서 평균도 계산을 했지만 이 평균을 통해서 또 학점까지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평균의 전체 총점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민찬의 90점 점수를 가지고 평균도 계산했고 학점도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다는 라 겁니다. 참조하는은 특정 셀의 값을 참조해서 또 다른 결과값을 얻는 그 셀을 추적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참조되는 셀과 참조하는 셀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특정 셀을 선택하시고 나서 한 번만 참조하는 셀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두번 이상 클릭해야지만 그 특정 셀을 이용해서 계산된 모든 수식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의 결과는 자, 지금처럼 나와 있는 것이 자,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참조하는 셀을 추적하는 것 참조되는 셀을 추적하는 것꼭 마우스로 두번 이상 이 메뉴를 클릭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자, 1학기 성적 워크시트에서 2열 7행 셀에 2열 7행 셀은 김성웅 학생의 프리젠테이션 점수네요. 100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셀에 조사식을 추가하십시오, 되어 있죠. 조사식을 추가하십시오. 자, 조사식 또한 우리 수식 탭 수식 분석 그룹의 조사식 창을 이용을 했습니다. 조사식 창의 메뉴를 클릭해 보면 마우스를 오버시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와 있죠. 조사식 창 목록에 셀을 추가해 시트의 다른 부분을 업데이트할 때에도 셀 값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조사식 창은 위쪽에 고정되어 다른 시트에서 작업할 때에도 해당 셀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조사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2열 7행 셀을 선택합니다. 2열 7행 셀. 김성우의 프리젠테이션 점수 100점이 나와있고요. 이 100점은 직접 입력된 값입니다. 자, 이 값에 조사식 창을 추가하기 위해서 수식 탭 수식 분석 조사식 창을 클릭합니다. 조사식 창을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2열 7행셀에 조사식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식 창 대화 상자에서 조사식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랬더니 조사식 추가 자 1학기 성적 자 워크시트 이름이죠. 그리고 2열 7행 셀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사식 창 대화상자에 통합문서 이름이 나와있고요 시트 이름 나와있고요 2열 7행 셀의 값이 조사식으로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자, 이 대화상자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제 2번의 문제 풀이에요 많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예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예제 3번입니다 자, 예제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2학기 성적이라고 하는 워크시트로 화면 전환했습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면 2학기 성적 워크시트에서 시열 5행부터 지열 12행 자 범위죠. 시열 5행은 어디입니까? 김민찬의 데이터 활용 점수에서부터 지열 12행까지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이 영역을 조사식 창에 추가하래요. 자 방법은 동일합니다. 특정 셀을 조사식으로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범위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사식 상, 조사식을 상조사식 추가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디였죠? 네, 수식 탭에 수식 분석에 조사식 창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 1학기 성적에서 2열 7행셀에 조사식을 추가했었던 자, 그 값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예제 3번 자, 이 특정 범위를 잡아서 조사식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더 조사식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리고 자 값을 보려는 셀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해서 기본값이 들어가 있죠. 2학기 성적 워크시트에 1열 5행부터 1열 12행까지 이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값을 확인하시고 추가 버튼 클릭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각각의 셀들에 맞는 자 수식값이 조사식으로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으면 조사식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이셀 범위를 클릭해서 선택되 있는 것을 해지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식 분석에 관련된 특정 셀을 참조하는 셀을 추적해라. 참조되는 셀을 추적해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풀기 위해서 두번 클릭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특정 셀이나 특정 범위를 잡아서 조사식을 추가하는 이런 문제가 모스에서 출제되고 있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수식 분석 예제 문제 여기까지입니다.